너무 귀여워 보스 피우니아나 여기 하이퍼 버렸어 백 나와 도망 あ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は 우리 아빠, 리오 o k a 하 네. 네. 네. 네. 네. 4 아, 나 태양이 아니구나. 해 너도 안 너도 안 와. 슬슬! 어딨나 봐. 어딨나 봐. 야... 너무 싫어거 아니야? 너는 너무 싫어거 아니야? 진짜. 너네 나 너무 개극케 하는 거 아니야? 으아, 으 번,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아, 으 근데 넌 뭐야? 아, 넌 뭐야? 야, 빛이 소녀! 야, 복숭아 소녀, 넌 뭐냐고? 음... 울릉도에서 와서 너... 너랑 놀러 온 기운이 어때 너랑. 재아니 고장 냈대 고장 냈대 에에 재아니 재아니가 고장 냈대요 아빠가 사준건 고장 냈대요 에 어떻게 어떻게 아빠 어떻게 어 어떻게 <웃음> 아니야. 어떡해.